얼마나 잘 나오나? 아니, 어 되는 것요 디아리 한 분도 아, 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어, 잠시만. 이거 방금 거. 아, 새로 고침? 아직 지금,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 좋지가 않아서 지금 지금 안 들어오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영상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영상 있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영상은 있긴 해. 그치? 지금 라이브가 지금 안 뜨긴 하는데. 응. 떴어요. 이제 안 떴습니다. 이제 이제 들어오나보다 좀 눌러봐봐. 그 눌러 봐 봐. 그람들들어왔셨나 어. 안 들어가죠? 어, 라이브가 종료됐대. 다시 해야 돼, 나 거. 예, 지금 인터넷이 아니야.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어, 지금. 대대 올라오죠? 대올라오는 아, 그래? 어, 어, 그럼 그래. 뜨면 들어가면 될것 같아.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음, 올라오면 해 볼래? 다시. 빨리? 아니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아니, 우리 쪽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요지 여기 여기, 여기. 인터넷.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헐? 그지 맞지, 맞지. 오. 일단. 아니야, 이건 방금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드릴 거예요. 네, 그래. 자, 인사드니다 둘, 셋, 박 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가 좀 된다. 알어알어 아래로 나 드니까? 아, 너무 진심이 나오네.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아무튼 어서 오세요. 얘기 좀 해서 목 너무 아파 나. 아, 아니아아 소리 너무 많이 줬더다만은 목이. 근데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비치즈 멋있던데요? <웃음> 라이브를 뭔지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아, 비치즈 너무, 너무 좋은 공연 음.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암튼 아,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 여러분 덕분에 네.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네. 아쉽게 네. 상은 못 받았지만 네. 그래도 그래?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네. 뭐 놈이, 놈이 된거 만들었거든요 뭐두 번째니까 네. 그럼요 네. 좋은 경험한 거예요 네. 솔직히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음. 어,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 아아 우리가 이렇게 슬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아니, 대단한 일이에요. 준현 씨 슬퍼요? 누가 일이야. 슬퍼했어요? 어, 열심히 열심 슬퍼. 슬퍼. 제가 제가 하신데? 제가 좀 슬퍼. 아, 아 자기 최면 같은 거죠? 나 진짜 슬퍼. 윤기 형이 그 우리 그 팝드어 나올 때아나아 아, 그 그룹 주었나그 윤기 그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나좀 긴장 나 이러고 있어. 맞아 맞아 아 다만 이제 이 상을 받으면은. 이제 아, 암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이걸로 보답을 해드릴 그치, 수 있다 그치, 이런 생각이 아. 컸어가지고 그게 그, 좀 그, 많이 아쉬운 그, 거 같고 그런 거 찍지 모르고 하는나 지민이 형 바로 하자 프랜스쟁이가 아, 다랜스쟁이가 아, 아니 근데 뭐 소장. 어떡해 그치 아니, 아니, 그, 아니, 솔직히 뭐 어. 기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 아, 뭐, 근데 난진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 <웃음>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 아니요. 오늘 좀 마음껏 저희끼리 좀 이렇게 <웃음> 생각을 하고. 아 일단은 뭐 가려고요. 일단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준비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렇죠 근데 이게 아, 그게, 이게,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뭔가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고 와뭐 퍼포먼스 진짜 열심히 준비하게 돼. 아, 열심히. 과정들도 뭐, 약간. 과정 했잖아요. 사실 아, 저희가. 과정이 우연복조 좀 안.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두 명이 뭐막 아, 뭐 어떻게 되고 막뭐 진영 손 손가락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네 명이 서 안무했었죠. 네 명이서 안무 네 를한 일주일 했죠. 그래서 사실 네 명이서 안무를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영상이 나중에 나가긴 하겠지만 이게 뭐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어, 어, 어 근데 샴페인 조심해 괜찮아? 뭐 하나도 안 쓰. 어 지금 괜찮아 어, 괜찮아 손가락 맞았어? 놀라서내 무릎에 내 손을 찍었어. 아, 그거는 그래. 뭐. 진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한데. 제 괜찮아? 그걸... 괜찮아. 조심. 온두 씨만 하고. 되게 뜬금없이 놀랐어. 진 유감이네요. <웃음> 제 진영 수정이 진영. 너무 진이었어. 진이었어. 그래도 저는 이게 아니 일이뭐 했다는 것 자체가 멤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희가 딱 하루 단체로 맞춰봤잖아요 그치, 딱한 번씩 막날래 이제 어? 어, 어, 어제였죠? 어제, 어제 어제 하루 만일게요. 딱 맞춰보고 어, 오늘 무대 올라간 건데 그 원래...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근데... 아,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아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우 아, 진짜 최선을 아, 다해주 아, 최근에 하고.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다들어가는것 음.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후회해도 없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 다했어. 네. 좋은 다 했어. 그래도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뭐 있긴 한데 그런... 좋은 그런...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것, 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하자